아, 방정식이 합시다. 음. 갑자기 기게 났어. 그 왼쪽 원의 방정식이랑 어. 오른쪽 원의 방정식을 음. 음. 음. 연립한 시계데저희 음. 음. 음. 음. 뭐하는 거죠? 직선의 방정식 하는 건가요? 음. 음.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어떨 때 나온다.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. 어떨 때 나온다. 아! 음. 어두 <웃음> 개를 열립하는데 응. 한쪽 원에다가 응. k를 곱해준 상태로 열립을 응. 해줘요. 음, 어 그러면요. 네. 그때 k가 응.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응. 어, 원의 방정식을 성립하고요. 음. k가 음. 마이너스 1일 때는,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음. 어허.